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. 오늘 이렇게 롤렉스의 시계로 찾아왔습니다. 이 시계는 구형 시계인데요. 약간 오래된 시계인데 2000년대 후반 시계입니다. 이 시계는 약간 독특한 점이 있어서 제시 직거래소에서 소개시켜 드리지 않아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보시면 인덱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12시 쪽에 살짝 안 보이는데 열어볼까요? 두번 빼고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12시 쪽에 보시면 이렇게 데이저스트, 데이트저스트. 날짜가 탁 하고 돌아가는 시계인데, 12시가 넘어가면서 날짜가 바뀌었네요. 아까는 무슨 색인지 기억나시나요? 빨간색이었습니다. 이렇게 짝수는 검은색, 홀수는 돌려보면 이렇게 빨간색이 되는 데이저스트. 이렇게 바뀌는 날짜가 색이 다른 데이저스트 시계입니다. 이 콤비시계이고요 구형시계답게 이렇게 빈티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,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콤비시계입니다 3열의 브레이슬릿이고요19 이런 식으로 장면 넘어가고 완전 넘어가고 이렇게 이와 같이 된 시계입니다. 이 시계는 롤렉스의 표준 사이즈인 36mm이고요.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. 상태는 좋은 편이고요. 뒤에는 이렇게 이 제품의 레퍼런스 넘버는 16203이고요. 이와 같은 데이트 저스트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 시계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. 날짜가 빨간색인게 아주 매력적인데요.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더보기에 링크를 타고 가시면 이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제시 직거래서였습니다. 짠!